오늘은 남해 발해길에 왔습니다. 발해는 옛날 남해 어머니들이 바다를 생명으로 여기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바다가 열리는 물때에 맞추어 갯벌에 나가 파래나 미역, 고동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때 다니던 길을 발해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봄 상추 엄청 만나겠네요, 진짜. 역시 나해답게 마늘이 아주 잘 아, 됐습니다 자. 저 봄의 향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나해길은요 봄에 꼭 걸어보셔야 됩니다 네, 태파랑길이요 네, 남파랑길로 또 바뀌어가지고 이곳이 이 43코스 구간이랍니다 지금 유구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좀 걷고 있습니다 잘했거든요 네, 이전 교들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뭐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유구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시골 마을답게 조용합니다 이쪽 버그도 예, 사촌마을 향해서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네요. 에이, 또 전망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요. 전망은, 좋은 곳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저 입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시기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숲길을 조금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천하무 그냥 아주 좋습니다. 오르막길 좀 나타나서 좀 산을 좀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바다에는요 화물선들이 엄청나게 좀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 조표가 잘돼 있어가지고 진짜 해맬일은 없겠네요. 남파랑길과 해파랑길 알리는 표시기가 네,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어! 저기에는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좀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오, 로프도 달려있고요. <웃음> 완전 뭐 성벽을 쌓아 놨네요 아이 아, 나무도 변함없이 또 그대로 쌓이네요 가다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파나무에 뭐, 예. 남의 길은요 걷는데마다 진짜 예술이고 요 진정한 리길걷 우리 어머니십니다 사천 해석장은요. 송님과 머리가 좋고 물이 맑고 깨끗하여 옛 이름이 모래치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대단길 정말 힘들어요 와 성고마을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잘 보고 셔야 됩니다. 항시 표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멍돌 선고 해변은 요 잣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폭구라서 한때는 백림으로도 불렸으며 옛 전설에 따르면 신선히 놀던 것이라 하여 선고라 불렸다고 합니다. 남해 핏담처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펜션 단지입니다 어머님 무시무셔요? <목소리> 콩이요 콩이요 펜션 뒤쪽으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요. 가라인 언의유색 곳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에 왔습니다. 다랭이 언은 대룡산을 짓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만든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곳으로 설을 산과 응봉산 아래 바다를 향한 산필타급 경사지에 곡선 형태의 베개층의 논이 대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빼안한. 봉촌 문화 경관을 향상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저 이제 구름다리까지 한번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구름다리 막아버렸어요 네, 막아놨기 때문에 멀리서만 보고 네, 가야되겠네요 허브 길입니다, 허브. 호북. 아, 허브 남의 바래길 1코스를 맞추면서 요 서의 힘처럼 모두가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